네! 아,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시 트위터 서비스를 만들어봅시다. 우리 자, 어, 트위터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트위터 서비스 c t o 십니다 테크 뭐지? 셰프 테크니컬 어, 오가 뭐였죠? 뭐 하여튼 그런 겁니다. 그 진짜 몰라서 그런 겁니다. 제가 컨셉이 아니,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 무엇이 일어나는지 무엇을 생각하는지를 되게 간단하게 이제 기술을 하고 이게 트위터 서비스의 일이 그 기능이죠 그리고 남들이 이를 구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블로그와 달리 이제 뭐 문서 서식이나 뭐 그런 어뭐 다양한 형태로 이제 포스팅하는 기능들이 없으며 그냥 140자만 크게 짧은 포스팅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휴대전화 연동으로 팔로잉 하는 사람의 취, 취위 어이C 뭐야 이거 <웃음> 어.. 취 이게 트윗인데, 이게 그 트윗이라고 하는 것도 좀 약간 뭐더라? 하여튼 그런 것들을 만들 겁니다. 죄송합니다. 뭐튼 자, 이제 진행 방식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이런 이제 전제는 잠깐 넘어가고, 정답을 아는 분은 빠르게 이제 손들고, 이제 말해 주시고, 이제 그것이 정답이다라고 하는 여론이 모여지면은 이제 그 정답을 맞추신 분이 여기다 직접 작성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만약에 아무것도 아닌데 여기도 갑자기 앞류딱지 붙인다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거 예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다가 이 구글 젬보드에 손댈 수 있는 사람 정답을 맞춘 분만이 손을 댈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뭔가 이미지 어, 맞히신 분은 이제 계속 이제 막 그려주고 이제 저희는 또 다른 질 다른 문제를 계속 풀 겁니다 여기 다 준비됐죠 그렇죠 아 이게 저는 이런 문제 되게 좋아하는 게 약간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저, 저희 팀의 약간 디자인 시스템 문제가 막 되고 이런 형식으로 진행이거든요. 이게 사실 정답이 없어서 더 재밌는 것 같습니다. 아, 이거 TMI고요. 죄송합니다. 자, 본 시스템 디자인 아, 본 시스템 디자인 설계 시간이 끝나면 딱 나오게 되는 산출물. 뭐, 완벽한 여러분들과 함께한 완벽한 디자인 시스템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문제 전제가 필요하겠죠. 이제 컨텍스트가 필요할 겁니다. 왜냐면 우리는 신기첩 CTO니까 최소한 빠르고 최소한의 대처로만 처리를 해야 됩니다. 막 그러니까 오버 엔지니어링 하지 말자는 거두나 오버 엔지니어링 그리고 쉬워야 합니다. 쉽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가격이 낮으면 좋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가격이 낮은, 낮은 것만 만들기 위해서 이제 막좀 약간 변태적인 액션을 하면 되지 않느냐 이건 옳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이제 개발하는 시간도 사실 돈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전제로 한번 풀어봅시다. 페이지업. 이게 쉽기 때문에 최대한 토심사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그 저희 생각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점지한 분이 있죠, 그렇죠? 방금 웃었잖아요, 그렇죠? 자, 여러분이, 아, 그 성함이 뭐죠? 박신현 님, 아, 신현 님, 이신현 님, 박신현 님, 박신현 님, 박신현 님, 박신현 님, 박신현 님, 박신현 님, 박신현 님, 박신현 님, 박신현 페이즈현 님, 박신현 님, 박신현 님, 박신아 님, 박신현 님, 박신현 님, 박신현 님, 박신현 님, 박신현 님, 박신현 님, 박신현 님, 박신현 님, 박신현 님, 서비스를 빠르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기능은 딱 포스팅과 팔로우 이거 딱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막 뭔가 어막 이런 이제 대표가 이런 주문을 해요. 우리 시간이 많이 없다. 그냥, 그냥 빨리 만들어서 그냥 이 모델이 먹히는지 안 먹히는지 확인만 해보자. 그리고 어막 백그라운드로 돌아간 막 워커라든지 메세지 큐라든지 그런 것들 하나도 만들지 말고 그냥 딱 데이터베이스만 두고서 한번 구현해 보자. 네, 대표를 이제 오더입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데이터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웃음> 상상을 자유롭게 한 겁니다. 근데 힌트를 드리자면은 대학 수업 때 이제 교수님이 보통 이제 웹 프로그래밍 수업 때막그 항상 들려지는 막그투 티어, 3 <웃음> 티어 막 그런 이야기를 항상 합니다. 페이스월의 <웃음> 정답은? CTO, 예, 왜 페이즈? 어, 어떻게 어떻게 구현하겠다라고 말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GPT에다 명령 날듯이 과연 신현 CTO의 선택은? 텍스트로 써도니다 그럼 요아아니아니 뭐가 아닙니까 음. 사각형 밖에 안 그렸는데 <웃음> <웃음> <웃음> 어, 네, 안 돼서 그이렇게네 그냥 러 정답입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저의 생명을 지어주셨거든요. 수고해주신 기념으로 제가 50달러 크레딧 타드리겠습니다. <웃음> <웃음> 어? 요거? 어... 제가 토크하는 동안 희혜님이거 <웃음> 그려주실 수 있어요. 여기 이어서 그릴 거긴 하거든요. <웃음> 자 이제 아까도 본 게임이었지만 이제 서비스를 하는데 이제 고객들이 조금씩 조금씩 와요 그리고 확인하려는 건 확인했어 MVP 모델로 포스팅 포스팅 하니까 내부 직원들끼리 쓰니까 재밌다 이거 밖으로 내보자 라는 오더가 떨어집니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들은 이제 밖으로 내보내기 위한 서비스를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될까요? 당연히 정답은 없습니다. 그리고 근데 대신 했으면 하는 것 정도는 가야 됐다 말이었습니다. 네트워크나 방화벽 그리고 VPC의 관리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WAF에 대한 걸 적용할 수 있으면 좋고 적용할 수 없으면 다음에 적용하면 좋고 그리고 이제 서비스를 이제 오픈을 그냥 막 빠르게 되는 대로 만드니까 막막 서비스로 그제 노드에다가 EC2에다가 막 그 SSH로 막브루토포스가막 들어와요 약간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서비스를 네. 하기 위해 네트워크와 환경은 네. 어떻게 구성하면 좋으려나 시작합니다 어! 네! 네 저기, 그 네, 어, 어, 어, 어, 어, 어, 성함은 어, 모르겠네 오른 쪽에서 분, 끝에서 두, 두 번째 분한성님 한섬님? 네. 어, <웃음> 어, 혹시 통신사대로 얘기해도 되나요? <웃음> 통신사요? <목소리> 잠깐 잠깐 <목소리> 잠깐. 저, 아저 저, 살려 주십시오. 저그 살려 주십시오. 제가 그걸까지 알지는 못합니다. 간단하게 가져보자면 일단 저 서버를 AI 서버라고 가정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AI 서버는 이제 퍼블릭 서버 내에다가독치를 하되 만약에 이제 뭐 앞에 앞단이 뭐 NLP 라든가 ALB를 쓴다라고 하면은 NLP 같은 경우 이제 IP 베이스로 막으면 되겠고요. Ald 같은 경우에는 아까 내 와프를 도 가지고 음. 이제 디노스를 추가한다든가, 와이티를 뭐 추가한다든가 그렇게 하면 될을것 같고 DB 같은 경우에는 웹서버와 아까 웹서버와 DB 사이에 나트를 두면 될것 같습니다. 어... 어떤 거같습니까 잠시만요. 근데 혹시 제가 바, 다시 받아 적어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니까. 잠깐만 잠깐만. 제가 한 번만 동의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웹 브라우저... 아, 달, 정답 이렸지않습니까다 같이 말합니웹 브라우저... 잠시왜사라어 어, 제가... 어, 그잠깐 그래. 여기 어, 웹 브라우저는 이제 퍼블릭 서 i c s u b n 에둘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퍼블릭 서 i c s 때 lb를... 고 이게 NLP면 그러면 와퍼를 두고 와퍼를 두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못 들었습니다. 네. NLP 같은 경우에는 API 베이스로 차단을 하고 네. API 서버 같은 경우에는 위치는 크게 중요하지만 될것 같습니다. 퍼블릭 서브넷을 보게 되어있다 컴퓨터 데이터베이스는 네. 어디에다 투 보통 프라이빗 서브넷에 따로 투자 퍼블릭 서브넷과 프라이빗 서브넷 사이에는 이게 정답이다 예, 정답이가궁금한 음. 있습니다 프 서버를 보통 퍼블릭에다 주나요? 서브네거기 대해서 의견을 드릴게 있어요 저는 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좀더 <웃음> 안전하게는 보통 퍼블릭 인스턴스를 모두 프라이빗 서브넷에 두고 외부로 노출되는 경우는 퍼블릭에는 로드밸런서만 둡니다 그리고 로드 밸런서를 통해서 퍼블릭엔 로드 밸런서만 있고 로드 밸런서가 프라이빗과 연결해주는 구간만 해야 퍼블릭의 구성상의 실수로 노출되는 이커스가 없어요. 그게 그래서 조금 더 안전한 구성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음. 근데 저렇게 되면 문제가 뭐가 있냐면 낙트로 나가는 체크 비복을 다 포함해야 돼요. 음. 어. 그래서 보통 퍼블릭에 붙는 이유는 이제. A.I.로 들어왔을 때이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잖아요. 음. 맞습니다. 실패하는 것까지 같 특히 비용을 낼 필요는 없으니까 보통 아까 말요드렸습니 이거 그 뿌이 뿌이 뿌 이거 없나요? 이거 딱딱 그런 뿌이 뿌이 뿌이고 디제이 뿌이. 막, 막 이런 거 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대로 결국에 이제 그 보안상도 문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 음. 그런 경우에는 이제 에다가 이제 VPC 쪽에다가 A.C.L.을 건다든가 아니면 애초에 아웃바운드를 막아버리는 경우도 많죠. 음. 80만 45만 80만 맞죠? 80. 맞습니다. 오, 사실 비용까지는 사실 생각 안했고 그러니까 사실 근데 또 이게 또 MAU가 또 70만이니까 또마트 정도의 비용이라면 괜찮지 않을까? 라는 음. 생각도 했었는데 어, 저그 한성님 한성님? 쪽에? 일단 일단 정답은 당연히 그러니까 결국엔 이렇게 될 거긴 하거든요 근데 일단 먼저는 여기에다가 손을 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어? 잼보드에 소련대 네. 권하는 네. 어쩌럽습니 네. 감사합니다. 어, 혹시 그 여기 도, 도, 도, 누군가 도와주시면 참 감사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 나온 응, 구조를. <웃음> 이게 참 어렵긴 하네요. <웃음> 네, 사실 잘 워킹 할까를 확인 안 해보고 그냥 상상의 나름대로 한번 해봤는데. 자, 페이스입니다. 어? 그 토스 분이 계시는데 제가 대표님 성함을 까먹었습니다 그 토스님, 토스 님 토스의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의 7% 성장해야 된다 스타트업들은 라는 되게 도전적인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캬, 정말 멋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이마, 말이 되게 약간 심금을 올렸는데 그패스리는 스케일링을 하길 바랍니다 이제 API 서버도 만들었고 데이터베이스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막 트래픽이 몰리고 몰리, 데이터베이스로 이제 막 그 부하가 집중이 되다 보니까 테이블락이 걸리거나 막 그런 문제들이 막 발생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테이블락이 어... 발생할 때 이제 저희가 테이블락만 발생하는게 아니라 그냥 리소스 자체가 제 부족하다는 설정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스케일링을 할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에 대한 트래픽 약간 방어대책도 같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페이스 3입니다 지금 현재 데이터베이스와 서버, API 서버 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스케일링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 더 내볼까? 그 이제 좀 트래픽을 받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세션을 또 따로 빼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이 상태를 어떻게 덜게 하시겠습니까? 줄기엔 땀이 흐르고 사실은 답을 알고 있지만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는 사람과 정말로 모르는 사람 둘 사이니까 아, 이게 마이크가 참 좋네요 <웃음> 진 건가요? 그거 손든거 맞죠? 이거 이거 거거 아닌 요 이거? 어. 아, 그러면 대학생이 뭐가 중요합니까? 사람은 중요한 이면 이거 맞을 수 있는 거라고요. 하면될 같아. 어. 떻게 하나 레지스터처 배치해 가지고 데이터 플로우를 레디스를 어디다 배치 합니까? 서버와 데이터베이스에 배치 하면 될것같 아니 웹브라우저나 서버 사이 로그인 정도만 하면 좋지 않으왜 말을 잘했는데 부끄러, 부끄러워하시죠? 저도 지금 하고... 요 저도 사실 부끄럽습니다 대학 아, 사람입 대학 꿈나무입니다 퍼블자 왼쪽은 이제 퍼블릭 서브넷 그리고 오른쪽은... 이미지 어떻게 가져요? 아 저기 그, 이미지는 이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여기 위에서 보통 하나 둘셋넷 다섯 다섯 번째 음. 추가 구글 드라이브에 공유 음, 문서함 음, 받거나 그렇습니다. 네아 어. 여기서 뭐, 이제 레디스는 어디다가 두면 좋을까요? 상황이 무엇이요? 준형님 성함, 아, 그 레디스는 음, 요둘 중에 어디다가 놓으면 좋을까요? 아, 아직 스케일링 서버와 데이터베이스 사이, 서버와 데이터베이스 사이. 아, 서버에서 많이 불러오면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불러오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아, 박사 한번 주세요 <웃음> 서버와 데이터베이스 사이 이렇게. 오, 어, 맞지 않습니까? 레디스 음, 메모리 레디스 뭐 레디스 모뎀 케시드 에 들어가겠다. 어 그렇다면 이제 서버와 데이터베이스 스케일 어떻게 할까요? 스케일링은 이제 그 약간 이런 겁니다. 서버 서버가 하나가 떠 있으면 서버 A, 서버 B, 서버 C, 서버 D 이게 하나가 다가 다 다른 존재가 아니라 다 같은 존재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버티컬 확장 툭툭툭. 어. 아, 호라이즌 호라이즌 하게 되 수평 확장 이렇게 불리는 그런 음. 개념입니다. 서버와 오토 스케일링 그룹으로 묶어주고 DB 쪽도 사실 기존에 단일이었으면 앞에 아무래도 레디스가 있다고 해도 늘어나면 불편한데이기 때문에 단일 DB에서 클러스터로 넘기, 넘겨야 기넘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어, 스케일 그룹을하면 음. 어떤 현상이 벌어지나요? 음. 뭐가 뭘할수 있나요? 왜, 왜 다른 거죠? CPU나 메모리 조건에 의해서 캠퍼시티를 늘려주고나 주여주고 제한? 음, 사전에 설정하실 CPU나 메모리 사용량에 따라서 EC2 인스턴스가 동일하게 한 미리 프리셋된 이미지로 복제될 수 있습니다. 그 복제된 것은 어느 쪽은 복제되더라도 압단에서 어? 네. 음, 로드 밸런서가 자동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음. 음, 연결된 서버에 자연스럽게 배분이 되게 되는 구조가 되겠죠. 어떤 것 같습니까? 정답인 같습니까? 아니 o n 른 a w 이 s 습니까 h 답 car, and Tarin Johnny s i n k 다 r Tonga, 니다 n g a Tonga, Tonga, Tonga, Tonga, Tonga, Tonga, Tonga, Tonga, t o 어, 맨 앞에 있는 ALB가 지금 서버를 현재 바라봐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서버가 늘면 은저 ALB도 서버로 트래픽을 줄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설정을 하지 않은 채 ALB로 달면 은 서버가, 아, 서버가 아무리 늘어도 ALB가 그쪽으로 트래픽을 보내주지 않으니까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런데 AW, 저희 감사한 AWS님께서는 그, 그런 기능을 제공합니다. ALB하고 오토스케일 그룹을 같이 연결해서 오토스케일 그룹을, 그, 즉 타겟 그룹으로 이렇게 묶을 수 있거든요. 그럼 그렇게 되면은 LB가 그 해당 인스턴스로 이제 설정한 포트를 자동으로 바라보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 상태로 이제 수평 확장이 되게 되면은 이제 로드 밸런서가 이 닉값 하게끔 이제 포 트래픽을 트 이제 뭐 라운드 로빈이든 아니면 뭐 리소스에 한해서든 이렇게 잘 배분해 줄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서버에 대한 트래픽 분산은 이제 끝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아, 네. 이제 데이터베이스인데 네. 아까 데이터베이스는 아, 뭐라고 하셨죠? 데이터베이스가 아마 기존에는 단일이었으면 DB를 클러스터로 확장하는, 클러스터 구조로 확장하여 캐퍼시티를 늘리는 전략을 저는 사용할 것 같아요. 아, 네, 그 데이터베이스를 클러스터로 늘린다는 라 것은 이제 AWS에 서 있는 이제 오로라 제품군이든 아니면 그 데이터베이스들을 직접 클러스터링해서 만들든 어쨌든 AWS에서 데이터베이스를 클러스터링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로 이제 트래픽 분산을 하겠다라는 거고 보통 이제 전통적으로는 마스터 한 대를 두고서 그 다음에 어 리드를 여러 대 두는 이제 쓸 때는 쓸 때는 이제 마스터에다가 분산 부하를 다 주고 읽을 때는 이제 리드 리드 데이터베이스를 읽는 방식으로 이제 트래픽을 분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버 서버에는 오토 스케일링 그룹을 달고 데이터베이스에는 어, 어 데이터베이스는 이제 뭐 클러스터 구조로 이제 가고 그 다음에 이 사이 제 사실 여기서 이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메모리가 아, 그 레디 그 세션 같은 것들을 어느 데이, 어떻게 유지할지에 대한 내용도 같이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가장 먼저 레디스를 해결해 보려가지고 무튼 의도치 <웃음> 않게 의도치 않게 그냥 저기 메모 레디스가 세션을 관리하고 될 겁니다 보통은 이런 구조로 이제 만들어 주게 될 거고. 어, 지금 이제, 앱이 7 0만에서1 0 0만까지 달려갈 까지달려갈 건데, 이게 이제, 최강의 노을시서버 이제 만들어 겁니다. 자, 감사합니다. 누누군가 좀... 좀 y 지 u 님이나 t 준영 go? Good. s 까그 다음 u on me now. Good. 조금은 you o 이 m 상, 중하, 있이 약간 약간 미들 난니도 미들 약간 이제 이미지 관리 플랫폼 을만들건데 사실 되게 많이 등장하는문제이긴하거든요 a w s 에서 이미지 관리 플랫폼 을만들 겁니다. 왜냐하트트터터에 누군가가 이미지를 공유해가지고 여기다가 이짤 되게 괜찮지 않니, 막이 고양이 굉장히 지지지 않니? 막면서면서 약간 그런 것트을 트윗 트윗 g e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관리하는 이미지 플랫폼 i c k 이미지 관리 플랫폼을 만 o 겁니다. 이미지와 콘텐츠 로딩을 순수한 S3로만 서빙하고 있다 보니 돈이 많이 나온다. 어떻게 해야 비용 절감을 할수 있을까? 그리고 화. 이것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제 AWS S3는 이제 그뭐 다양한 API 형태로 뭐 CLI든 뭐 다양한 SDK 형태로 제공되는 이제 파일 스토리지 서비스이지 않습니까? 심플 심플 스토리지 서비스. 맞다. 뭐, 뭐 하여튼 거기서 이제 HTTP로 좀 제공되는 다양한 기능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어 예를 들면 API 서버가 직접 파일을 받지 않고 S3가 직접 파일을 받게 해가지고 이제 API 서버가 트래픽을 덜 받게 한다든지, 약간 그런 기능들이 있거든요. 하여튼 이런 이제 파일 서버가 있습니다. 이 파일 서버를 통해서 이제 이미지 관리 플랫폼을 만들 것인데 어떻게 만들 것인지 정답을 말해주세요. 어? 성함이 무엇이죠? 탭인? 정답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나 하면 프리스 S3 아까 말씀하셨듯이 프리산드 URL을 써가지고 어, 받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이제 블로거로 만든다고 일단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지역이 만약 다르면 어떡하죠? 지역이 다르면은 그 이제 클라우드 프론트에서 이제 람다에 받을 때 거기에 이제 그 리전이 나타나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리전에 맞게 그 딕셔너리 같은 형식으로 해가지고 맞는 이제 스토리즈를 S3 버킷으로 넘긴다고 저는. 그럼 X3의 음, 버킷이 어, 왜 같은 지역에 위치해야 되는지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x 어? 3이 사실 말장난이긴 한데 이 정답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웃음> <웃음> 어. 어, 어, 갑자기 가려졌 위정과 네트워크 비용 때문에 음. 정답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성함이 음, 무엇이죠? 아누 모... 진종입니다 진종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어, 자, 정답은 일사인유월을 그 받아서 이쪽에서 리로 하고 지역은 가능하게. 어, 테리님 거잼보드를 네? 손댈 권한을 획득하셨습니다. 이심 이래, 이래, 이 이래, 이래, 이 이래, 이래, 이래, 이래, 이래, 이래, 이래, 이래, 이래, 이래, 이이이이 스4의 정답을 갈무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 S3 버킷을 이제 여기나 여기나 이렇게 위치하는 게 아니라 AWS 자체에서 제공하는 이제 서버예요. 특... 뭔가 이제 플랫폼 서버입니다. 그리고 이 API 플랫폼 서버를 이제 이용할 때, 즉 버킷을 생성한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거를 생성할 때 우리들의 주 고객님들이 어디에 있는지 실리콘 밸리, 그죠? 약간 미국 저희 트위터로 만들고 있으니까, 그럼 약간 이제 미국의 이제 미국 지역에다가 이제 하나를. 오픈하는거요 왜냐면은 미국지역에 있는 유저들이 이제 네트워크 거리가 가까워야지 비용을 덜쓸수 있으니까 그래서 S3 버킷은 미국지역에다가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업로드 할 때는 프리사인드 URL을 발급받아가지고 그럼 서버가 프리사인드 URL 좀 주세요 하고 S3 버킷에 요청을 하고 그럼 서버는 이제 프리사인드 URL을 사용자한테 넘겨줄겁니다 그러면은 이 사용자는 이제 프리사인드 URL은 결국은 여길 바라보는게 아니라 여기 S3 버킷을 바라보게 될 거거든요 그럼 이쪽으로 바로 파일 업로드를 할겁니다 그쵸 그러면은 이제 사용자가 어, 파일 업로드하는 서버에다가 직접 파일 업로드를 하기 때문에 API 서버는 일을 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미지 업로드가 되고 나서 이제 업로드한 정보를 다시 웹 브라우저가 받고 다시 서버로 간 다음에 이 서버는 이제 그그 그 업로드가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어, 이제 캐싱 캐싱이 되어 있는 그러니까. 어, S3 버킷에 직접적으로 접근하는게 아니라 이 앞에 약간 CDN 서버를 하나 둡니다. 그걸 이제 AWS 클라우드 프론트라고 하는데 어 S3 앞에 클라우드 프론트를 붙입니다. 근데 클라우드 프론트에서는 이제 캐시의 저장 방식을 어떻게 할수 있느냐 이런 전략을 좀 정할 수 있는데 이제 보통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엣지 로케이션이라고 정해버립니다. 이 엣지 로케이션을 정해버리면 은 이제 어, 근 글로벌하게 전역으로 서비스를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한국에서 막 100만 명의 트래픽이 오고 막 미국에서 막 1000만 명이 오고 막 중국에서 막 2000만 명이 오고 막 그러면은 각각 지역마다 캐싱된 유어, 어, 이미지 파일을 이렇게 딱다 준비를 해놓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따른 요금을 물게 됩니다. 이렇게 CDN까지 이렇게 설계를 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더 첨언해 주실 의견이 있을까요? 더 괜찮은? 더 나은? 혹시 F3 F5 올릴 때트리거에서 그 람다로 리사이즈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예, 맞습니다 음. 그리고 또 람다로 어, 버킷에 업로드가 되자마자 람다를 실행시켜가지고 이미지 리사이즈를 하거나 썸네일을 만드는 방식도 있고 아니면 클라우드 그 클라우드 프론트에서 이제 어, 또그 뭐라 하죠? 엣지람다 혹시 이름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람다있지. 람다있지 람다에지, 맞습니다. 람다있지에서 만드는 방식도 있습니다. 어, 되게 좋은 포인트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또 제가 놓치거나 좀더어이 포인트 알면 좋다더라 라는 포인트들이 있을까 있다면 편하게 말씀해주세요.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답을 맞춰주신 김준님과 태민님 혹시 구글잼에다가 방금 이야기했던 거를 좀더알주실수 있으실까요? 네 알려드렸습니다. 아, 알려드렸습니다. 예, 좀 바쁘죠. 감사합니다. <웃음> 사실 약간 상 같은 느낌이네요. 일꾼이 오막 버킷이 막 양, 양동이가 쏟아질 것 같고. 어? 이제 아 이거 참 이제 MSA 아키텍처링을 해야 됩니다. 이제 역할별로 또는 조직별로 또는 도메인별로. 쪼개지게 되었습니다 윤진영, 다음 시트에서 다시 다음 시트에서 다시 알겠습니다 이게 진짜 이제 이제부터 서버 엔지니어링의 이제 사실 시장이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 진짜 이제 그런 약을 선 약을 팔고서 이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MSA 아키텍처링을 해라 왜? 왜냐? 이제 왜냐면 이제 상황이 어. 개발자가 스무 명입니다 이제 한서비스에다가막그 솔직히 개발한한에 커밋만 한 7, 8번한 하면 한국 한국에서 한한국한에한에서 한국에서 한국에 한국에서 한국에한국한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서한이서한모에서식서비스서버안에서 해내기도 한 점점 힘들어지고 그리고 커뮤니케이션도. 이제 두막 n 가지 맥락으로 서로 이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음, 여기서, 여기서 좀더 우리 더 집중적으로 같이 커뮤니케이션을 해보자. 약간 스쿼드 조직으로 한번 이뤄보자. 현재 보시는 사람요. 그리고 또 당, 당근도 좀다 비슷하고 토스도 아마 비슷하고 대부분 좀 비슷할 것 같긴 한데 아 비슷한 것도 있겠지만요. 모두. 무튼. 무튼 이제 뭐 보통 팀 구성은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지금 사용자 관리 팀이 이제 만들어져야 되고 백엔드 개발자는 두 명, 프론트엔드 개발자는 한 명, PM 개발 PM은 한 명, 그리고 디자이너는 또한명 이렇게 총 여섯 명아 다섯 명으로 이루어진 조직이 하나씩 탄생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모놀식으로 되어 있는 서비스에서 이제 유저 도메인만 따로 떨어져 나가게 될 겁니다. 이번에는 AWS에 대한 이야기만 있는 거 아닙니다. <웃음> 이제 그 기존에 쓰고 있는 그 모놀리식에서 쓰고 있는 유저 테이블을 이제 다른 데이터베이스로 빼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이를 어떻게 빼겠습니까? 서비스 중단은 가급적 안한 상태로 마이그레이션할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목표는 여기까지입니다. 중단 서비스 중단 없이 유저 DB를 빼주셔야 됩니다. 근데 사실 이거를 경험해본 사람은 알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문제들이 따를 거거든요. 사실 말은 안 했지만 세션이라든가 이제 뭐 토큰이라든가 그것들이 이제 난리가 날 거거든요. 그렇지만 할수 있으면 하고 못하면 아, 안 되면 일단 데이터베이스라도 무중단으로 마이그레이션하는 방법은 이 문제입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제가 말해주게 너무 재밌는 게 같아요. 사실 면접도 사실 이렇게, 이 약간 이렇고이은데이제게이지 말라 렇게가지고 이렇게, 하고게이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이게이게이이게이게이 쓰는 거는 도이버이면다이와있습니다이도게 이렇게, 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DB, DB 안에다 있는 걸, 이제마이렇 하는 거고스위이니까 f r o 고 user 트위터니까 보통 유저베이스로 0 0 0 TV, 아0 0 0 0 0 TV, 500,000 다이나모 DB에 있는 다이나모 스0 0 기능을 사용할 것 같아요. 스0 어, 0에서 람다로 5션0 0 0 0 TV, 500,000 TV, 500,000 TV, 5 잠시만요. 저, 잠시만요. 아, 예, 제가 고장 고장이 났습니다. 예, 다, 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수있요 <웃음> 죄송합니다. 강남무 <웃음> TV의 유저 아이디고 파티션 키를 던피를... 입력해 <웃음> 주세 <웃음> 네. 그리고 다이 o b t v e to be t v 다이 o b 스트림 기능을 사용한 e 이기능 v 스트림 기능을 사용하면 기능을 뭐가 뭐 달라지 이전의 데이터는, 데이터는 어떻게, 어떻게 옮겨갈 갈 수가 ]까요? 있나요? 이전의 데이터는 이제 열시히 삽질을 하시간을 <웃음> <웃음> 허용해 준다고 하셨습니까요 네. <웃음> 다이나모듭이 최대한 라이트 유닛 때려받아가지고 뭐 요즘은 그 다이나모듭도 서버리스로 제공 했잖아요 도스킹 <웃음> 유닛으로 <웃음> <웃음> <웃음> 맥스로 다 때려받고 라이베션 해버리고 있습니다 그럼 디디는 이제 따로 뭐 오로라 합니다 <드> 그러니까 또 그쪽이만 지게움게하면은 아, 너무 무섭지나요? <웃음>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드> 아닙니다. 아 항상 정답의 <드> 기준은 여론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가져가겠다, 그러니까 무중단으로 하겠다 하면 g m s 쓰면 되고. DM, 저 d t m s 를 정답이라고 네, 말하려다가 네, 실패한 네, 적이 없다고 하니까 o m o a m s 가 인코딩 문제가 너무 많아. a i the Hong Kong, Tai, t 다 e Hong Kong, Tai, the Hong Kong, Tai, the Hong Kong, Tai, a w s h e h o n 님께 확인하겠습니다. 한국 h o 리스트 하 그럴 수도 있습니다. 신지 <웃음> <웃음> 어, 템이 결혼해 하사람고케이크왔어요템 m s 는 템도 버렸다. gms를 쓰지 않고서 이제 또 혹시 나는 다른 방법으로 해보겠다 나는 나는 이거 말고도 딱 다른 방법 알고 있다 저는 사실 동기화하려면 신규 데이터부터는 DB 구성이 높고 듀얼라이트 API 단에서 듀얼라이트로 가고 기존 데이터는 뒷단에서 대치로 밀어넣는 게 되게 안전하다고 생각을 해요 한번 아니야. 에듀 라이스라고 혹시 네 스펙이 너무 많이 차이 나면 마스터였던 것에 가서 죽어 그리고 사실 지금 MSA로 가면은 펑션들을 DB를 분할해야 되는데 단일 스냅샷에서 싱글 d b 분할해서 데이터 옮기는 게 걸리게 될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싱글 DB 수 싱글 DB는 스냅샷으로 그대로 떠서 옮길 수 있는데 MSA 구조로 가면 펑션과 펑션 단위로 다분리해 되기 때문에 보통 스냅샷으로는 잘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오, 되게 좋은 방법이라 생각했었는데 바로 막혀 버려서 저도 많이 배웁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 있을 거라고 했는데. 네. 다시 첫 번째에서 아, 네. 힘... 감사합니다. 아, 힘들긴 합니다. 이게 저도. <웃음> 힘들긴 하더라고요. 공감합니다. 아. <웃음> 혹시 여기에 이제 진짜 진짜 티어분 혹시 계십니까? 어, v, v p 아까 그 단체로 오셨다고 한그그팀 <웃음> 팀장님 혹시 계십니까? 팀장이 따로 지진 않고 저도 많이 오늘부터 많이 팀장입니다. 여기서만. <웃음> 지금 현재 답은 세 개가 나왔습니다. <웃음> 답은 이제 다이나모 <Daidamo 웃음> 네. 데이터베이스로 이제 3시간 이안 유저 아이디마다 유저, 유저 아이디를 파티션키로 해가지고 거기다 데이터를 넣고 이제 다이나모 db 에 데이터를 넣을 때마다 이제 다이나모 db에서는 다이나모 스트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스트림으로 이제 새롭게 넣을 데이터베이스에다가 값을 넣어주는 이 방식 이게 첫 번째가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전두 어 번째는 api 단에서 이제 라이즈를 할때 이거를 양쪽 쓰기를 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뒷단에서는 아패치를 돌려가지고 여기에다가 데이터베이스 왕창 빌어놓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그래도 약간 다른 분들한테 기강을 당했죠. 그래도 저는 어 괜찮지 않나라는 잠깐이라면 그런 생각을 하겠던 스냅샷을 뜨고 그다음에 최신의 정보를 빈로그로 이제 받아가지고 계속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는 그런 세 가지 방법. 총세 가지 중에 어떤 걸 음,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정답의 선택권을 <웃음> 드리겠습니다. 저는 두 번째로 할거두 번째요. 왜 그렇죠? 사실 그 많은 경험이 없어서 그냥 주니어 입장에서는 이 번이 제일 좀 안정적으로 시도해 볼수 있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게 정답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혹시 정답을 정해주신 네. 김에 양쪽 쓰기. 어 이거 그릴 수가 있나? 어그 일단 여기, 여기 응. 이 그림. 유저 이런 거 데이터베이스 딱 복사해가지고 유저 여기다 그려줄 수있네요 아, 네. <웃음> 그리고 여기다가 또 여기다가 똑같이 퍼블릭에다가 유저 서버 이런 거 하나 더 써줄 수 있어요. 어, 이게왜냐아그또그 m s i 로딱 분리가 되면 데이터베이스로딱 분리되는 게 아니라 팀과 서버와 여러 가지 다 분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 여기서 여기서는 유저 유저 스토리지 그리고 유저 서버 그리고 유저 데이터베이스 <웃음> 적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자. 아, 답을 음, 나눠 주신 세 분께 박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둘다 중단? 알겠나? 아, 아, 무튼, <웃음> <웃음> 분명 더큰 날라갈 것 같은데 이거, 아, 이거 어떻게? 무튼 그렇습니다. 네. 사실 저희도 유저 디비 떼리는데 진짜 죽는 척았어가지고 이게 모든 팀이 다 같이 움직이거든요. 사실은 모든 기능에 유저 아이디 다 박혀 있으면 그냥 아, 아, 정말 재밌습니다. 심지어 이제 떼내면서 아 우린 유저, 여러 명의 이제 서비스가 나오고 각 서비스마다 유저가 생길 수 있으니까 우린 최상의 유저로 만들어야 돼 이걸 MSA 하는 중간에 이제 그런 걸또 하겠다면서 또 큰일이 드는건데 이제 이벤트 드리븐 어쩌고저쩌고를 하려고 합니다 아! 이벤트 드리븐이 아니구나 네! 상황! 이제 서비스가 되게 잘 컸어요 개발적으로 막 여러가지 MSA 막다띄고다 띄고 아주아주 너무너무너무 서비스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근데 PM이 퇴사를 고려 중입니다. 프로젝트 어 아, 프로덕트 매니저가 이제 회사 나가려고 그래요. 이 팀에는 발전 가능성이 없다. 뭐, 맨날 막그눈뭐눈 뭐, 뭐 감고 이제 땅 찍고 막 헤엄친다. 막 하면서 이제 이 회사를 나가려고 합니다. 왜냐면은 상자들의 행동 데이터를 모으지 않아서 행동 데이터 맨날 보라고 데이터베이스 보라고 그러고 데이터베이스 쿼이한번 잘못 알렸더니 나 때문에 서버 나갔다 그러고 그래가지고 뭐 데이터베이스 하나 별도로 떠줬는데 이거 말고 이거 이제 서비스에 쌓여있는 실질적인 데이터 말고 행동 데이터를 보고 싶다. 라고 해서 이제 행동 데이터를 모아야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제 <웃음> 물론 실제 트위터는 이거보다 더 하겠지만 <웃음> 트위터니까 네. 현재는 이제 서버 개발자가 스탠다드 아웃으로 이제 이벤트 로그를 모으는 게 전부 아 그냥 그냥 이제 서버 로그를 모으는 게 전부고 근데 이제 실제 PM들이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환경을 구성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이 트위터 서비스는 어떻게 이 이벤트를 수집할 수 있는 그리고 또이 이벤트를 쉽게 번, 어, 분석할 수 있는 도구를 만들 수 있을까요? 당연히 정답은 엄청나게 다양하거든요. 그렇지만 혹시 선을 이렇게 든, 든 걸까요? 아, 아 거기에... 뒷발이 보니까 어, 정답일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제일 간단한 한 분이 키렘한테 더 주는 거겠죠? 아... 그런 표현인데... 대학교 회사. 3학년 <웃음> 아니죠? <웃음> 대학교 3학년 아니죠? 아니 뭐... 어, 회사를 갔던 거 회사 같은데? 네, 여기가 아 사장님이랑 저 밖에 없어가지고 일단은 원호고 아, 제 생각에는 이벤트 발생할 때마다 트리거를 발생시켜서 하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그거는 문제가 데이터베이스에 부담이 저가가 되니까 그거 지금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머릿속으로 좀더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메모리 스토리지 관련해서 좀더 이벤트가 발생하는 걸 캐싱을 해서 그걸 좀더 카프터 같은 걸로 유지하는 게 맞지 않을까나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서 지금 머릿속으로 정리 하고 생각이셨습니다 어, 정리하고 메모리. 다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웃음> 네,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어, 저는 사실 행동 데이터는 잘 모르긴 한데 이제 스태라가 찍으시는 데이터를 어, 파일 형식으로 남기고 거기 이제 서버에다가 뭐 파일 비트나 이런 그 엘라스틱 서치에 있는 비트를 이제 서버에 서버에다 설치를 하고 그리고 그 뒷단에다가 로그스테시로 그 서버들의 로그를 수집을 할것 같아요. 그 다음에 로그스테시로 전처리를 한 다음에 데이터를 엘라스틱 서치에 네. 보내면 이제 엘라스틱 서치의 로그들을 이제 검색을 좀더 쉽게 하고 이제 키나와 대시보드를 만들 수가 있겠죠? 일단 그런 상황을 하나 가정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DB에 직접 SQL 쿼리를 날리신다고 하니까 레드시프트나 아니면은 B쿼리 같은 걸로 데이터 웨어스를 구축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좋습니다 여기에서 그러면은 그런 거 궁금합니다 엘라스틱 서치를 올리게 되면은 결국 그녀석도 어, 메모리가 빡 차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거의 데이터 관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1테라 노드당 1테라를 올렸고 그리고 이제 노드 1 0대로 올렸는데 이제 10테라 정도로 이제 노드가 이제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이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요? 아 그러니까 이제 엘라스틱서치에 저장되는 데이터하고1 뭐 0자 정도로 이제 많아지는 경우를 네.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거는 이제 회사에서 이제 어느 정도 주기로, 어느 정도 범위의 데이터를 쿼리를 하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일단은 어, 데이터를 로그스테시에서 ES랑 S3로 둘다 쏘는 방법을 고려할 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S3는 이제 장기 보존하는 데이터를 목적으로 저장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방금 S3라고 했죠? 맞습니다. 그리고 엘라스틱 서치는 그 데이터 삭제 주기를 인덱스 아, 뭐라고 이제 로우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주기로 이제 관리할 건지 정리를 지금 규정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니다 먼저... 감사합니다. 어. 혹시 혹시 나도 하나 알고 있는 아키텍처가 있는데 이거 괜찮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말해 보 싶다. 네 어, 부탁드립니다. 어, 아이집트에서그를남기고있다고하니까하이하이고고이이집이이트 그, 로그, 오. 이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이건 되게 그 진짜 저저 비용으로 빠르게 구현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아테나로 로그 분석하기. 그리고 S3에 있는 데이터를 아테나로 로그 분석하기. 아테나 요새 빠른가? 요 혹시 아테나 쓰고 계시는 분 있나요? 아테나 요새 좀 어떤 빠른가요? 빠른 편인가요? 빠르다기보다는 언제나 커넥션 툴이 넘적죠. 3억, 4억, 5억, 6억, 7억, 8억, 9억, 1 0가1 1에1테억 13억, 14억, 15억, 16억, 17억, 18억, 3억1인억 15억, 16억, 17억, 18억, 19억, 18억, 유9가유8가 19억, 19억, 19억, 19억, 19억, 19억, 는9억 19억, 19억, 1억 19억, 19억, 19억, 19억, 억억억억 이거는...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그, 키네시스, 키네시스 S3, 아테나, 사막권 아, 이게 마지막 문제라고 저도 이제 그냥 미친 척하고 난이도를 올려봤는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제가 제가 한번 공격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막 괜찮은 아키텍처를 가져오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전에 올린 요 녀석을 한번... 그 요, 요 녀석. 일단 아테나, 아테나를 만약 하게 되면은 데이터 사이즈도 너무 클 거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분석하는 결과도 많이 안 나올 거고 솔직히 유저가 3억 명이면은 PM이 이제 한두 명이 아닙니다. 한, 한 PM이 한 수십 수백 명이 될 거라서 만약 100명 정도가 어, PM 만약에 뭐 50명 정도일 때 다들 아테나 붙어 가지고 커리를 날리거나 약간 그러기에는 조금은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요거는 일단은 좀 낮은 순위로 당답을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제 제가 여러분들이 해 주신 정답을 갈무리를 할게 또 반박 또 편하게 해주시면 되거든요 사실 저도 잘모르어요 저도 당근에서 막그 검색만 검색쟁이라 가지고 이거 이런 이런거 전혀 안해봤습니다 어떻게 그리고 또답 서버가 이제 그 EC2에서 이제 그 파일 비트로 읽어 가지고 이제 엘라스 서치로 엘라스 서치하고 S3로 이렇게 두개 양쪽 보내는 정답이죠 어 요것도, 요것도 답이 될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 인덱스 사이즈 같은 경우는 어떻게 조정하면 좋을까요 이게 인덱스도 이제 3억 명이라고 하면 은 인덱스 사이즈도 하나가 와 이게 죄송합니다 이게 진짜 난이도가 엄청 높네요 인덱스 사이즈가 50기가가 최대일 거거든요 근데 보통 3억 명이 이용하고 트위터 평균 세션이 20분이면 은 아. 더, 더 줄이 겹치라고 이상 평균 데이터 10분이고 20분 동안 트랜잭션이 어, 한 1분당 10건씩 발생해서 한 100건씩 그러면 이제 한 로그가 접시가 아마 50기가가 넘을 수도 있거든요 인덱스 샤드 하나당 아 셔드 하나당 어 하루에 쌓이는 로그가 얼마나 될까요 잠깐 한번 그볼그 비행기 볼프공 채워라는 문제처럼 한번 해결해 봅시다. 아나사사그 아, 3억 4억 명이면 대체 얼마나 데이터를 만들까 궁금해서 한번 계산해 봤는데요. 이게 즉이 계산식이 틀릴 수 있어요. 근데 먼저 전제부터 말씀드려 보면 3억 명이다가 1분당 10개의 트랜잭션이 발생하고 그리고 되게 그냥 키로바이트 한로우당단로바이트 단위로 되게 러프하게만 짠 겁니다. 사실 이 계산이 틀렸다면 편하게 말씀해 주세 돼요. 보통 한 로우당 512바이트인데요 그럼 당신 말이 맞습니다. 하면서 이제 바로 반영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메가바이트, 기가바이트, 테라바이트 해서 어, 어, 어, 어, 어, 왜, 왜, 왜, 왜. 편수는 3억. 한 달이겠지? 한 달이 두꺼니다한 달에 한 달에 쌓이는 로그는? 테라바이트 t b Tlb 테라바이트 이렇게 했을 때? 어 아, 그러면은 이렇게 했을 때? 한 달에 쌓이는 로그는? 바는 지금 오빠가 30이 한 달에, 아 나누기 30인가요? 이거, 이거 이거 30 지금 현재 이게 한 달입니다. 한 달. 아, 저정도못하겠데 아까 이제 으로말씀드리러는게 이제 스인덱스라이고 데이터 스트리밍 라는게 아마 정1 0같가 보지는데 혹시 일단 가장 최고의 유력한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확인하거든요. 왜냐면은 어, 엘라스터치가 사실 오답은 아니 네. 오답 자체는 네. 네. 네. 아닌데 사실은 네. 겁니다. 네. 왜냐면 이걸 클러스터를 뭐 이렇게 파티, 뭐 엔게 클러스터를 쪼개가지고 목적마다 나눈다든지 그런 방법도 있고 또 크로스 클러스터도 있고 또 엘라스틱에 돈을 주면은 네. 이제 크로스 클러스터 서치라는 고급 기능도 쓸수 있어요. 여러분들 돈만 준다면은. 엘라스틱에다가 e 엘라스틱 i 도 e l 좋겠죠? 음. 무튼 이런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엘라스 e l 치를 활용해서 분석할 수 있는 방식 그리고 이것도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엘라스 a s t i c Elastic, e l 고요 t i c Elastic, Elastic, e Elastic, Elastic, e l a s t i 이메일 프레스토도 EM, 처리하기는 음, 있는 이지이메 프레스토는 어떤 장단점이 있길래 저한 달에 쌓이는 2만 8,600 테라바이트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있는 이제 말의 전제은 틀렸습니다. 사실은 원래 전체 총량이 28,620G, 그중에서 의미 있는 것은 뭐한 10TB, 20TB밖에 안될 수도 있을 거라서요. 네, 저의 말이에요. 제가 가로본 경험에서는 데이터가 없는 길정 수준이나 커지는 단순히 데이터 분석용으로는 ES보다는 EMR 클래스 도쪽이좀더빠르 가공이 가능 수집은 아키텍처를 구성하면 되니까 구 소스를 기반으로 한다람 했을 때 발생하신 대로 원래 스트리밍으로 썼듯 데이터미넷에서 지어내려는 매서비스스등 패러스토보, 파카하고 비슷한 그런, 그런 쪽의 수집 처리 지6명에서 데이터플릭스를 끼고 플레스토어 했다고 그저께 가했었거든요 제가 궁금했는거도 <웃음> 현명한 판사였다 생각합니다 어, 그, 레스토는왜 <웃음> 별로라고... 어, 아까 주워주신 전제조건에서는 <웃음> 은혜 <은협들이> 언니가 딸니다 <딸이. 웃음> <웃음> 매니저 플레스토가 아테나잖아요 맞습니다 <웃음> 안 나와서 스트로 전환을 해서 운영을 해봤거든요 이토을 성능들도 레드시프트 이돌 쓰는 사람 히어로는 다그말한다이우열을 어, 어. 아, 그. 가릴 수가 없는 건데 파이어스토어, 파이어스토어, 그리고 카프카 메시지 이, 이 파이어스토어를 모르는 어... 분도 있는데 파이어스토어하고카프카하고 어... 어떻게, 다릅니니까 저도 실제로 써보 t o r e f i r e s t o r 서 파이어스토어하고 파이어 r e s t o r e 이 i r e s t 가 r e Firestore, f 리 r e s t o r e Firestore, Firestore, 요 i r e s t 이 를 메인으로 쓰잖아요. 쓰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저도 아직 그 정도로 실시간에 로그 쌓이는 쪽을 제가 직접 구현하지는 않아가지고 일단 문서상으로만 보고 있는데 카프카로 메시지를 이제 로그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그거를 저장해서 처리를 할 때는 이제 병렬로 해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EMI 형태로 엥리도스 대신에 이제 거기부터는 다한 방에 모아서 직접 조합 힘드이솔루전을 쓰는. 아 감사합니다. 거의 거의 많이 쓴그 되게 그 약간 그러니까, 사실 거의 저도 알고 있는 아니 저도 알고 있는 그 사실 정답이라고 말할 것 같은 그런 부분까지 말씀해 주셔가지고. 여기서 조금만 하나 한번더나보면은 이제 만약 실제로 구현을 해야 한다고 하면은 이제 한 곳에다가 다 몰아넣거나 그럴 순 없지 않습니까? 요거에 대한 전략을 어떻게 세우겠습니까? 사실 이제 트레이드오프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사업권이고 사용자도 아, 사업권이고 팀도 이제 아, 물론 말씀하신 건 정답이 거의 정답에 가까운데 싸싸 아, 이제 도구들이 사실 그런 거긴 하거든요. 그걸 여기서 이제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거는 이제 트레이드오프들과 이제 팀 간의 관계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전략으로 쪼개겠는가. 딱 여기까지 한다면 어떻게 해보실 수 것인가?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요. 그 카프카 한 대를 3억 번에 다 넣는 거는 사실 있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받아주는 그런 머신을 올리려면 정말 정말 슈퍼컴퓨터로 올려야 됩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일하는 비즈니스를 보면은 저희는 이제 팀별로 이루어지거나 예를 들면 이제 뭐 네이버의 검색팀과 정말 좀, 어이, 좀 멀리 떨어진 이제 네이버 웹툰 팀이 있는데 네이버 검색팀과 웹툰 팀이 서로 이제 이벤트 카프카 이벤트를 서로 공유할 일이 있긴 하겠구나. 웹툰이 오면 이렇게 딱 가야 되니까. 뭐 하여튼 그런 거 말고는 크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이제 서로 이제 바라보는 컨텍스트나 이제 그 맥락 자체가 다르니까 이렇게 떨어질 떨어져서 이제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트래픽이 그러니까 어쨌든 사실 이게 또 사실 이게 그냥 사실 고민 안 해도 되는 문제긴 하거든요. 이 28,600 이거 사실 이거 말이 안 됩니다. 사실 어떻게 어떤 어떤 양뭐 양자 컴퓨터가 와도 이런 트래픽을 바로바로 바로 못 합니다. 한 머신에. 한, 한 근데 나눠서 관리를 하고 나눠서 집중해서 문제를 해결한다면은 사실 가능한 거고 이건 그냥 합산에밖에 불과한 그 수치인 겁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이 카프카 스토리지 또는 이제 이 데이터 분석을 어떻게 팀을 쪼개겠는지까지만 이제 이야기를 해보고 그리고 이제 사실 이게 저희들이 이제 지, 실제 서버 엔지니어분들이 이제 고민하는 문제는 사실 여기서부터거든요. 있 사실 이제 데이터를 어떻게 가공할 거야, 어떻게 처리할 거야, 어떻게 수정할 거야, 아, 어떻게 이제 분석할 거야. 이건 이제 도구정하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직접 고민하는 거는 어느 팀이 할 거야, 그리고 이걸 어디 어느 역할까지 가져는 거야에 대한 이야기라서 혹시 이제 마무리기도 이 하니까. 이제 자신의 이야기와 함께 우리 팀은 어떻게 발려고 있다면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는 것까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답변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저희 저는 이제 당근마켓에 다니고 있고, 그리고 현재 사실 직원 수가 그렇게 많지 않고 사실 저희 서비스는 3억 명에 절대 못 가고요, 못 가고 있는 수치고 저희 한국인이 그렇게 많지도 않으니까 어, MAU 한 1,800만밖에 안 되고요. 그리 트래픽을 얼마나 쌓이는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데이터 스트림을 받는 것을 목적에 따라 좀 약간 나눠 놨는데 하나는 이제 서비스, 데이, 현재는 딱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눴 팀별로 나누지 않고 기능적으로 이제 전사팀이 존재하고 이 전사팀이 모든 팀들의 이벤트 메시를 전부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사에서는 이제 약간 정책을 내놓는 게한 곳은 이제 이벤트에 대한 것을 수집하는 곳 또한 곳은 이제 서비스 데이터의 발생에 대해서 이벤트를 처리하는 곳, 그리고 이제 그 외딴 섬인 페이, 네. 그 정책상, 외딴 곳에서더 떨어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무튼 이렇게 이세 개의 이제 카프카 큐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식은 각 팀에게 다 역할을 의임을 하면 너네들이 알아서 여기에다가 밀어 넣어 그러면 우리가 알아서 데이터를 만들어 줄게.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데이터가 또이 데이터로 갈 수도 있고 또 데이터에서 발생하는 것이 그 가공되어 가지고 이제 서비스로 또올수 있고 약간 이런 형태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데이터가 네트워크 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홉 개수 만큼 데이터가 이렇게 그 트래픽이 많이 발생을 하고 이제 데이터 트랜스포도 그만큼 비용이 많이 오르고 있어요 어 근데 이걸 어떻게든 가능한 최소화해보자고 네트워크 홉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같은 카프카를 쓰려고 하고 있고. 예, 있습니다. 고있어 저희는 그렇게 근데 또 사람이 또 그렇게 사실 많지 않아가지고 데이터 큐가 그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고 그냥 다 같이 모여서 쓰고 있습니다. 세개밖에 없고요. 그리고 전사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다 보니까 이제 뭐 토픽을 만드는 뭐 네이밍이라든지 데이터 포맷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정해진 상태로 이제 메시지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약간 당근이 이제 MAU 1 8 0 0만에서 이제 뭐 2000만원 갔다가 또 다시 또 떨어지고 있고 또 다시 이제 나락을 갈지 안 갈지 막 이런 기록이 서있지만은 그래도 이제 사람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트래픽 그정도 있더라도 그렇게 많이, 많이 쌓이는 게 아니다 보니까 어, 딱 이렇게 트래픽 세 개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어, 일단 저희 회사는 그렇습니다. 혹시 이제 또 다, 아, 아 맞다 그리고 또 일단 수집, 수집까지만 수집 말했죠. 근데 이제 또 분석 같은 경우도 좀 되게 특이한 게 어차피 데이터는 만들어 두는 곳이 사실 하나 정해져 있어요. 정책이긴 한데 그냥 저희도 솔루션을 그냥 씁니다. 저희는 사실 그냥 비콜에다가다 때려 넣거든요. 그러면은 비콜에다가 어, 카프카로 이제 받은 데이터를 다 거기다 넣어둘 테니까 너네들이 알아서 어, 가공해서 쓰렴. 그리고 동시에 또 카프카 여기 데이터, 데이터용 이제 카프카에다가 데이터를 넣어 줄 테니까 쓰고 싶은 사람들은 알아서 컨슈머를 붙여서 쓰렴 하면서 이제 각 팀마다 다 따로 대시보드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요새는 점점 움직임이 하나의 대시보드를 써가지고 거기다가 다 대시보드를 넣자 라는 움직임이 있지만 어, 예, 있지만 그치, 그치만 어, 노력하는 중이다 그러니까 다들 각자 대시보드가 있거든요 뭐 어떤 사람은 슈퍼셋을 쓰고 또 어떤 사람은 어 그냥 계속 비쿼리에 있는 거 그냥 비쿼리 있고 또 데이터 스튜디오 그대로 쓰고 어떤 사람은 또 아테나로 분석하고 레드스피트로 분석하고 근데 또 이제 이게 이런 것들이 달라요. 이제 서비스 데이터베이스는 또 어디다 넣을 것이냐 막 이런 정책도 각 팀마다 달라가지고 다르지만 이제 또 그라운드를 또 비커리다 넣어두고 쓰자. 약간 이런 것까지는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네, 이제 커다란 플랫폼 커, 커다란 플랫폼을 하나로 주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 아, 저희 회사는 음.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So, what do y o 있는데, n t AWS? 쪽으로 쓰시 e 요예 그렇습니다. 페이가 그 결제나 페이 서비스가 아니면은 다 a w s 를 쓰고 있습니다. 그 구간 o 래 want to do? I want to do a l i t t l 고 bit of a l i a l 내에서 이제 통신을 할수 있도록 노력하는 걸 요새 좀 하고 있고. 다돈 내고 돈을 쓰고 있습니다.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네. 어, 지금 로그 발생은 a w 터에서 생성이 되는데 그를 빅퀄리트 가져가는 거 전송, 비용 전송 비용의 부담이 어, 연상 비용의 상승보다 낮다는 라 비용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 전송하는데 100원인데 비퀄리트에서돌리 입은 50원이 발생하고 레시프로돌 입은 200원이라서 옮겨서 여기서 돌리는 게 50원 싸다 아니요, 그걸 초월하는 건데요. 편하다입니다. 편하다. 아니, 편하다. <웃음> 그러니까 이게 이게 이게 그 기업 문화에 따라 다 되게 다른데 그 저희가 대 PM PM이 되게 힘이 강력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편해라고 하면 레드시프트가 편해 그게 편해라고 하면은 구글 계정 다 갖고 있잖아요. 근데 a w s d o 은 t know. I don't know. I 잖아요 t know. I 다 o n t know. I don't 편 n o 요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이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사실 제가 아는 많은 케이 레드시프트만큼은 쓰고 있겠 아, 저희는 레드시프트 네. 거의 안 쓰고 있어요. 그렇죠. 네. 어, 제가 하는 대부분 케이스도 이런 갈등 속에서 한7대 3을 치은돈 내고 그냥 거의 쓰겠다. 네. 저도 비코리가 성능적으로 여러 가지 무수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레드시프트를 쓸 생각이라면 그냥 직접 구현해서 쓰고 말듯이 굳이 레드시프트를 쓰지 않는다는 얘기는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음. 근데 어, 비슷한 얘인데 그저께 이제 이제 몇 군데 이제 소루션에 기술 미팅을 들어가보면서 어, 저정부 단가면 굳이 비커리 쓰지 말고 피어시 돌려봐가지고 단가 비교를 해봐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게두 개였거든요. 굳이 뭐, 비용 때문에 대답에서 비커리를 가보면 혹시 이것저것 비용을 다 계산해본다면 비커리가 베스트라고 생각해서 간 건가라는 의문이었어요. 대 비용이 있으면 아하고 사용성 사용성 사용성 사용성 트랙 비용 쯤이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비용이 멸치 아. 있는 퍼포먼스도 비용을 넘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음. 의사결정들을 많이 한는것 같고 어,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사실 <웃음> 페이드 6는 <웃음> 죄송합니다. 저의 역량에 딸려서정답을 뭔지를 말, 사실 말을 잘 못하겠고요. <웃음> 저도 이제 좀 여, 저의 미천이 좀드러 나기 시작했지만. 아무튼 어, 이제 시간도 좀 됐고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웃음> 되게 페이저 1, 2, 3, 4, 5까지 잘 참여해주시고 잘 경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미지는 저희들의 추억이 될 거고요. 감사합니다.